기총은 겁나 잘 나오는데. 아니 근데 보통 우리나라 군대면은 에. K3를 줘야 되는거 아니야? 에미사구를 <웃음> <웃음> 쓰고 있는. 아 근데 저 후방 후방 부대는 그거 쓰더만요. 옛날 거 쓰잖아요. 네, 옛날 거 쓰더만. 근데 그게 에미사구 나니잖아요 그렇게 한데... 하는 게 에미사구인가요? <웃음> 몰라요. 그냥 소총이 K2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동원 때 예전에 가봤는데, 예그 네. M 1 6 그거 쓰던데. 그거는 아, 그거 M 십육이야, 뭐 원래 그렇고. 장전할 때그 케이톤은 네.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노리쇠 호텔. 근데 그거는 이렇게 그 뒤쪽에 달려 있어. 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M 1 6은 뒤에 달려, 뒤쪽 땡겨 갖고 어. 그거 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이건 <이거> 뭐예요? 뭐예요? <웃음> <웃음> 이거 뭐 탱커야? 어디 있어요? 아 그거 뭐 엄청 느려지지 않아요? 몸은 진짜 단단해지는데? <웃음> 이게 뭐야? 그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막그 미래 군사 뭐 그거 있잖아요. 어. 옛날에 막 얘기 나오던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왜막 몸에다 기계 장치 달아 놓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저거 넣 이런 것도 있어요. <웃음> 아이 뭐야 이거 누가 2층 막아놨어. 2층 좀 뚫어주세요 선생님. 에이. 여기가 막싸고 그러면 탄약고를 찾아야 되는데. 음, 음, 여기구나. 2층 2층. 이거 이제 피안 흐르는 거 보니까 거의 다 나은 거 같은데? 아니네? 아직도 찢어져 있네? 에이 찢어진 게 그렇게 빨리 낫겠습니까? 휴게실 화장실이고 휴게실 어? 여기 물하고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먹고 갑시다. 아유, 아유. 바로 그냥 밀어 되는 줄 알았네. 물좀 받아서 갑시다. 응. 뭐.. 누가 뭘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것같은데 좀비 새 하나 숨어있나 보 더기있마 있구나 쉬고 계십니까? 아뇨아뇨. 씻고 있나봐요. 아... 어... 아쿠 저거 스트레스 받길래... 진짜. 탄상자로 만드는 게 무게가 덜 나가죠? 똑같은 어,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탄상자로 만들면 어. 그 평소보다 오버해서 뜰수 있는 거죠 양손에 끼우면 음... 근데 이제 보통 양손 무기를 쓰시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양손무기 쓰는 사람들은 탄상자인 거 그냥 다 분해해서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음... 그, 나중에, 그, 가방에 그거 좀 답시다. 뭐야. 물병하고 좀 가방에 달아서 다닙시다. 아, 그달 수도 있어요? 네. 고리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철물점 같은 데한 번씩 그왜 저희 그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쓰던 거. 고리. 아, 아. 아. 그 수통 이렇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네. 음. 맨날 수통에다가 이온음료 넣고 다니고 그래 콜라 넣어 댕기다 욕먹었어 입빡매이 <웃음> <이빡 메이마스>. 맞았어 <웃음> <웃음> 그 병장 지금이야 뭐 이제 형 동생 이러고 있는데 어 그때는 이제 그 형한테 존나 뚝 까맣았으면 진짜 제가 이제 일병 때그 지랄 해가지고 신나게 뚝 까맣았으면 죄송하 저는 그 행정병이었고 음. 그 통신병이 원래 있는데 제가 통신병은 인사병이었는데 통신병에가 음.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애여서 <웃음> 이제 훈련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대신 통신병 역할을 했었어요. 아 어... 그때는 욕했겠네요. 네 그때 막 욕했겠네요. 응 음. 근데 이제 그 하면 중대장한테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아아 중대장 무전병? 네 그래서 하면 주, 중대장이 맨날 훈련 나가서 이제 출출하니까 뭔가를 주, 건방 주머니냐 했는데 간식을 항상 챙겨서 챙겨다녀 음 자기 당 떨어진다고 사급템이네뭐 그래 <웃음> 그래서 그막 행군 같은 거할때 통신병은 그 그, 그 무전 그 네모난 거 그거 매잖아요 응. 그거 매고 이제 자기 군장은 그 차량에 실어놓는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이제 내 군장에다가 과자를 <웃음> 그 클리스랑 <클릭이나> 이런 걸깍 <웃음> 채워갖고 거기에 이 아, 사이다 사이 실어놓고 응, 싹궁놀이지 <웃음> 음, 이제 그, 그.. 처음에 이제 중대단 같이 걷다가 나중에 조금 힘들면 이제 그냥 차 타고 같이 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응. 까먹은 거지 운전병이라 이제 나랑 부대세 명이서 타면서. 그렇죠 싹꿍놀이지 이거 짱바가 갖고 가서 먹어야지. 그런 즐거움이라도 어. 있어야지 군생활하면서. 어. 알면서도 모는 척해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거는. 어. 음, 많이 있지. 저도 그냥 혼나기만 혼났지 뭐 뒤에 이제 뭐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어. 아 그렇다고. 어. <웃음> 아 그렇다고. 나는 안 먹으면 미칠 뻔했다고 막 이랬더니 개패급이라고 욕 먹었어. 아유 패급은 어때요? 아 패급은 어때? 패급은 어때? 아, 맛있는 거 먹으면. 자기들... 어. 오 내가... 여기 와봐요. 제일 끝쪽 막그 생활관. 와 국룰이네. <웃음> 이건 누구냐? <웃음> 누구냐에. 아, 아이유인가? 아이유인가? 아이유 같은데? 맞네요. 형. 저, 차미슬 아닙니까, 저거? <웃음> 와, 야, 이 병장이네. 아... 여기 딱 병장 자리네, 여기 그럼. <웃음> 왕거 자리 왕거 자리. 야, 씨. <웃음> 군필 확실하다, 이거 만든 사람. 와, 저걸 만들어서 붙여놓을 생각했네. 아, 이거, 이거 헌병 원장 있는데요? 헌병 원장 있어요. 어? 어? 어? 자 이거 ]다? 이거 드린 헌병 원장. 간만에 또 새로운 새로운 내재가 또. <웃음> 새로, <웃음> 새롭네, 아. 고무링이 함, 진짜로. 아내 이게 좀 그렇다. 깨구리 입었는데 고무링을 안 했어. 패급이야 얘. <웃음> <웃음> 고무링을 안 했어. 패급이야, 패급 팩급, 이거. 야, 이걸 거기서 패급을 그래? 나눠 버린다고? 아이, 고무링 안 하면 패급이지. 나 이거 예전 예전에 그 뭐야, 동원 훈련 가면은 네, 거기서 고무링을 하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신형이 아니니까 깨고 입고 있으니까 고무링 아라데 고무링 진작 버렸지. <웃음> 아연하 누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 미친놈이에요. 그거 사상검증해야 <웃음> 돼. 요 와, 그래갖고 막녹끈 같은 걸로. <웃음> 아, 뭐야? 컨텐츠. 유, 유. 여기 어깨 이렇게 매는 거 그것도 있지 않나? 뭐피아식별하는 노란 색깔 띠 같은 것도 있었지 않나, 원래? 어? 여기 여기 아, 이거 같은데? 아, 그렇죠. 이거 아닌가? 어, 어디요? 오, 아, 저거 아, 아, 아, 아, 그거예요. 아, 이거. 머리 그거예요. 용접판. 아, 버려. 그, 그거 뭐라? 그걸 발견한 거냐. 그 약간, 피아식별 띠라 그러죠? 노란 어, 거. 어, 어 노란 거. 예, 팔에 그두 줄로 이렇게 에, 만들어 예, 맞아. 그 말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없나? 왜 여기서 갑자기 군대에 그 향수를 찾으십니까? <웃음> <웃음> 아, 뭐 나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이 찐이긴 하다. 근데 이거 공들였다, 공들였어. 어... 악사는 요 정도가 단거 같고, 좀비 또 왔네. 어이. 너 어떻게... 건물 때 총기 손질포가 하나도 없냐, 씨. 총기 손질도고 말하는 거죠? 네? 예, 봤어요? 못 봤어요. 어... 일단은 딴 데도 한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나와봐요. 음. 이게... 분명히 탄약고가 어디 있을 텐데. 응, 음, 뭐야 저건 또. 군대에 웬 카우보이가 돌아다녀? 뭐야? 어디 들어왔냐? 바꿀 나왔어요? 누가 뭘 네. 들고 있는데? 밖에 나와 뭐야? 있습니다 여기 뭐지? 여기서 관리소 뭐 그런 거. 그 이쪽 가면 어, PX 있더라 PX 있는데라고 가봅시다. 어디 보자. 정지 정지 정지! 움직임 쏜다! 보자 어디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p x 보면... 어디 있었어? 저거 말하는 건가? 저만한 거? 네, 네, 저만한 거. 야 PX 맞네. PX에 근데 먹을 게 없습니다 <웃음> 아, 원래 국룰이죠 문좀열어주죠 PX병님 어이. 이거를 막 문으로 장난을 친다고? <웃음> 먹을 거 별로 없네요 아유, 뭐야 어이 냉동도 안 파네? 쓰레기네 쓰레기네, 쓰레기네 쓰레기 네. 어, 기름, 부기름, 부기름도 영양가 있어요. 선생님, 네? <웃음> 기름도... <웃음> 어, 제일 큰 수확이다. 그러면 여기하고 탄약고가 어디지? 안쪽에 있지 않을까요? 저기 안에 있을라나 그럴 것 같은데, 저 앞에 걸 치워버리고 차를 끌고 올까요? 아... 그럴까요, 그거? 아니면 안에 차 수송차 있으면 그것도 차라리...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다. 네. 가지고 옵시다, 그냥. 저거 철거해버리고. 저 배낭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 이 무게 감소율이 너무 적어서. 아... 네. 이게 더 높아요, 무게 감소가? 네. 뭐 겁나, 뭐 겁나? 네 종아리 많아갖고 어? 이거 드럼통 이거 불붙여 서쓸수 있네? 어? 그런 드럼통도 있구나? 뭐 어, 나쁘지 않네 어? 근데 대형망치를 못 들어 <웃음> 대형망치 자체 양손으로 껴요 그냥 양손으로 들고 어차피 앞에 철거해서 뚫어야 되잖아요. 저 장갑 저 커갖고 세 개면 안 되겠죠? 네개 해야 되죠? 일단 세 개만 뚫어봐요. 어휴. 구름이 너무 평화롭다. 한팀뭐 숲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음 그런 거 같아 소리를 린다아 밑에구나? 저 아래도 하나 또 있어요 가오 아래서 한 마리 와요. 보여요 그게? 응, 아 여기네. 피는 <끼리> 놈 하나 있는데. 어디에요? 잡았어 볼트 액션 말고 그좀 반자동 막그 드라곤 오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음... 앞에 저거 모래사대 하나 더 치워주셔야 될거 같은데? 아닌가? 아비벼도볼게요한번오 온다 애들 아 치울게요 저거 가운데 있는 저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저거 불 지피는 난로 같은 거 아... 어... 그렇죠? 일단은 나대형망치좀싫어야겠다 아, 아, 이거 때문에 피가 계속 깎이네.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망치가 무거워요, 전날에 아, 애들 온다. 그냥 타요. 타서 싫어요 타서. 뒤에는 또 집이 있네? 오호. 여기 식당인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 또. 파냐코가 어디니 도대체? 이거는 그거고 간부막사고 음. 위에 있나 봅니다. 아, 예 여긴가? 여기같지않아요 여기랑 여기 위에? 음, 어, 여긴 것 같다 탄약 코니까 장소.. 대형망치는 챙기고 아씨 문부사야 돼요 이거 보일러실인가 <웃음> 설마?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아 뭐? 뭐야? 정비소입니다 그 아... 수송 동대 네 수송이었어 <웃음> 아선넣네 건 많이 넘네. 어. 본보 소대라고 하죠? 음. 에. 그럼 그렇지. 잘될 리가 있나. 여기는 일단 아닌 거고. 위에 저기 저 건물 가보고. 어, 아 이거 대감 좋은데. 뭐? 요요요요오 분. 음, 어 나중. 에 때가요 어, 여기 있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셔야 되잖아요. 어, 이 앞에 안에 좀비거네 하나 보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이거. 거 같다, 다 맞 죠, 아니 이것만 부쓰면되 는데 얘네 열쇠 안 갖고 있나요조 그냥 부 시면 되 지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아니 <웃음> <웃음> <웃음> 어디 보자. 뭐 블랙 팩은 뭐야? 여기 탄 박스 있네요. 또 응. M60. 어. 아, 대가 여기서 나온다고? 아.. 화가 났을까요? 어차피 내고 개판으로 바꿉시다. 어.. 어.. 혹시 그.. 드라이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요.. 드라이버 없어요. 좋던네 왜요? 아닙니다. 자 앞에 가서. 여기 보면 되지 않아요?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나 하나 좀슷겠죠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라이버. 곡괭이. 헤어법. 그 차로.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다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나이스. 아... 생존소총 콜트 s o t 소총. 이게 더 t St. John's Otto. You get a 자기 취향이죠.